앨범이 썰어. 오오꺼 오오오! 오오오! 오오오! 오오오! 오오! 오오오! 오오! 오오! 오오! 오오! 오 오늘 아, 하나 먹었습니다. 어, yeah. 어, 다 <목소리> 와 뭐야 이게? 빛고그고 아, 오버야, 조명 거 아니었네? 아, 머리... 어. 야, 얘 떨어진 줄 알았네. 아, 쟤, 버아 버릇. 아이어버 이거는 여기 칠호 좀아 C, C 조명,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위험했다 이리온 이리온 이리온 아가들 아! 미안해요 오! 와, 아 오. <웃음> 오케이 아. 아! 아! 아! 아니야! 오오오! 야, 다! 이봐, 나 피부! 이거 미오 이거! 이 에이, 가 못채우시겠는데 방어만 하세요. 방어만 하세요. 좋았다. 아, 이 우리 팀 오면 도망이 되는 느낌이야 맞네 너봐 렇게 폭스키잖아 피 1도 남았는데 안 때리면 되는데 안 때릴 생각 전혀 없고 다으거 답답하겠다 응 그리폰 발차기 같이 줘 그리고 어 뜯었다. 강 어예, 때리지 마. 얘내 거야. Oh yes! What was it?